아 장작분이 도와줬으면 은 진작에 끝났을텐데 내가 고통받을 때마다 돈이 늘어난다고 생각해보라고? 안 늘어난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마다 내 통장의 금액이 실시간으로 늘어난대? 아 그러면은 진짜 행복할 것 같긴 하다 근데 안 늘어나잖아! <목소리> 자 오늘도 플레이 바린파 지금 새벽 4시 4분이고요 굉장히 야심한 새벽에 여러분들과 느긋하게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특수 청소 정원 요정 분수대 청소하기 파워시 커뮤니티의 요청 작업이래 이게 약간 그... 그건가? 창작마당 맨? 나중에 창작마당 다운받아가지고 청소할 수 있으면 이것도 비세라처럼 진짜 컨텐츠 무제한이겠네 어쩌나 커뮤니티 요청 작업이래요 분수대를 예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되돌려주세요 장비는 뭐 이렇게밖에 못쓰는거야? 한번 해봅시다 음 총이 고정이네 이총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정말 놀랍게도 저희가 중간과정을 띄고 최종 총을 구매했기 때문에 <웃음> 이 총을 써본 적이 없는데 되게 간지나게 생겼어요 안녕 인영아 척척하게 만들어 주지 근데 나 지금 새벽이어서 진짜 할 말이 없어 아, 새벽이어서 할 말이 없다기보다는 게임 할게 없으니까 요즘에는 진짜 청소를 좀 자주 하면서 뭐야안 벗겨지는데? 푸른 녹안 벗겨져? 와영도로 벗겨야 돼 푸른 녹은 미쳤네 우리 장작분들 중에 제 이메일로 게임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메일로 게임 추천해주시는 거는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저희 네이버 팬카페 있거든요? 팬카페 추천 게시판에다가 게임 추천을 해주시면 은 제가 확인해서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이 들면 은 플레이하니까 많이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짜 이쁘게 잘 꾸며놨거든요 많이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게임 가뭄이야 솔직히 하려고 하면 은할수 있는 게임이 좀 많기는 한데 모르겠다 뭔가 손이 잘 안가 이미 누군가가 했던 게임들은 아우 깨끗해요 들고 계신 총은 무슨 총인가요? 파워워아시 총! 그렇다 물총인 것이다 매우 강력한 물총이지 그리 저번에 편집자 구인하겠다고 한거 있잖아 이번에 뽑았습니다 소개시켜 줄 거냐고 예전에는 채용이 되면 바로 이제 소개를 시켜 드렸었는데 이제 정직원이 됐을 때 무게를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됐잖아 그래서 섣불리 보여 드리기가 좀 망설여 지더라고요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아 이분은 정말 우리와 함께 오래 일할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이 됐을 때 그때 유튜브에서 합방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러려고요 그동안은 정말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일을 했었지만 얼마 안 돼서 그만두신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그 여파가 워낙 크니까 활동부랑 게임할 때 인턴 분들은 못 껴요 그쵸? 방송 콘텐츠로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막 외톨이처럼 콩지야 우린 놀고 올테니 여기에 물을 채우고 있어라 막 이런거 안하고 그냥 다 사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만 안 한다뿐이지 같이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그러고 있어요 새로 오신 썸네일러분 썸네일 유튜브에 올라온 거 있어요? 그럼요 엄청 많죠 이미 이미 진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썸네일 그려본 적 있냐고요? 제대로 그려본 적 있냐고 저는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습니다 배운 거는 고등학생 때까지만 그림을 좀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 이건 확실히 내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똥손이란 얘기 맞아 아 근데 그림을 내가 배우면은 그래도 잘 그릴 수 있을 거라고는 어느정도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도 예전에 막 한창 그림 배울 때 만화도 그려보고 애들한테서 와 되게 잘 그린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 아니 뭐야? 야나 지금 꽤 많이 청소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10% 했어? 이거 금속이냐? 석재네 석재 석제. 석재 3리터 3L. 미치 3리터를 누구 코에 붙여? 이게 약간 방울방울처럼 나가가지고 그리고 1리터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야 이거 봐 벌써 다 썼어 그래서 저는 이제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 약간 미스트 뿌리듯이 나가 <웃음> 벌써 다 썼네 이거 그냥 주인장이 분수 물한번 틀면은 깨끗해질 것 같다고? <웃음> 아니야 이거 녹은 그렇게 흐르는 물로 안 벗겨져 이런 강한 수압으로 밀어야 닦인다고 참 희한하지 않아? 더러움을 닦는 것도 물이지만 더러움을 가장 쉽게 묻히는 것도 물이라는 사실 참 신기해 근데 어떻게 내 방송에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출석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 방송을 볼수 있는 거야? 난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해 저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어, 인플루언서 같은 연예인이나 난그 감각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오줌 누고손 어? 씻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워 지잖아 여러분들의 일상에 제 방송이 녹아 든 거잖아요 새삼스럽긴 하지만 진짜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제일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찍먹해보라고 준야에미 별로라고 할때 정말 실망할 게 없나보다 <웃음> 그렇군요. 앞으로는 야겜을 받게 되면은 칭찬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방까진 봐준다고? 아, 이 너무 빡빡한데? 사회적 잣대가 이렇게 어? 강력해서야 되겠습니까? 진짜 너무 너무 살기 힘드네요. <웃음> 근데 나도 상상이 잘안 돼. 내가 만약에 잘못을 저지른다면 어떤 걸로 잘못을 저질러서 여러분들한테 실망감을 안겨드릴까? 갑질? 와, 갑질은 내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야. 갑질 논란은 일어날 수 있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요즘 세상에는 갑도 갑이 아니야. 갑이 되기가 힘들어. 왜냐면은, 진짜 갑질을 하잖아? 그러면은, 을이 바로 인터넷 같은데 그 사건을 공론화 하잖아. 그러면은, 피해는 고스란... 이 갑한테 가는 거야 근데 어떤 멍청이가 그렇게 갑질을 하겠어 내가 다음에 또 신입을 뽑았어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신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풀동부 직원들 다 단합해가지고 나 직원 왕따시키고 플레임은 막 갑질하고 그래, 그랬다 그래서 퇴사했다 이런 논란 글이 올라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딱 보고 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것 같아? 중립기요 아주 좋은 행동입니다 그럴 때는 저도 너. 믿으면 안 되고 너. 그 글도 믿으면 안 되고 상황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요 거기서 누구의 편도 들면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된 논란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만약에 사실이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럼 바로 손절할 거야? 사실이면 사과 여부부터 따진다고? 나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옛날에는 한번 잘못을 하면 그 사람 인, 인성이라던가 그런 게딱 그렇게 못 박히잖아 근데 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더라고 사람은 변해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너무 매정한 사람이 되지 말자는 얘기죠 저도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쟨왜 저러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괜찮아지는 사람들도 많이 봐왔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끝까지 사람을 등쳐먹거나 배신하는 그런 인간들도 수두룩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 못 믿는다면 진짜 세상은 너무 암울하지 않겠어요 이거 밑밥 까는 거 아니다. <웃음> 어 절대 밑밥 까는 거 아니야. 정말임. 나나난난난난 난, 난, 난, 난, 난 잘못한 거 없어. 아직까지는 말. <웃음> 그래놓고 다음 날. 짜잔! 절대란 없더군요. 이야. <웃음>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으아! 이제 28% 했어. 아, 야, 이거 너무빡센데 장장 한명 부를까? 얘들아,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와라. 잠시 후 뭐야? 드디어!!! <웃음> 드디어 지원군이 왔어요!!! 아 도와줘 빨리 가 빨리 가얘 뭐해 어? 뭐야? 또 버그야? 아닌가? 쟤 움직임이 약간 이상한데? 쟤왜 저래 어 드디어 드디어 제대로 청소를 한다 뭔가 약간 맛이 가네 같은데 왜 저러지? 술 먹고 왔어요 혹시? <웃음> 여긴 청소 다 됐는데 왜 계속 청소하고 있어요? 여기나 청소해 다 됐네 어? 버그인가? 왜 거길 계속 청소하고 있지? 야 거기 깨끗해 정신 차려야 위치가 다르다고? 아 여기, 여기에서 청소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어디 청소하고 있어요? <웃음> 왜, 왜 그림자 분실했써요아 이게 멀티가 아직 좀 불안정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풀동부들 상금 100만원 걸고 경쟁하는 컨텐츠를 찍으면 재밌을까? 약간 너무 돈 가지고 애들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려나? 사람들이? 갈등을 유발할지도? 너무 큰 돈이라서? 근데 결국에는 전원 인센티브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100만원을 전원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저 파산당해요 직원이 10명인데 와 1000만원 미친 컨텐츠가 아무리 대박이 나도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진 않은 왜나나왜 나, 나왜 뭐해 왜나 뭐야 왜나 밀려 나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지? 저 자식이 나 밀었어 그림자 분신술로 딴짓 하는 듯 하면서 오 예스 베이비 일단 풀동부가 직원이자 약간 제 방송 도우미들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컨텐츠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저 혼자만 방송을 했다라고 생그 친다면은 요즘에는 뭐 진짜 많은 인원이 필요한 합동 게임도 우리 풀동부 부르면 은다할수 있잖아 컨텐츠는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좀비 게임이 뭔데요? 게임명을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좀비게임이 한두개야? 야 다잉라이트도 좀비게임이야 레프트포 데드도 좀비게임이고 근데 레포데는 진짜 노잼임 하는 사람은 재밌는데 보는 사람은 진짜 재미없어 포아너포아너 하느니 차라리 레프트포 데드 하겠다 포아너가 진짜 보는 맛이 제일 없는 게임 힝아 미안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은 아니었어 야 둘이서 하는데도 퍼센트가 너무 안올라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아니 그냥 나 혼자 청소하는 느낌인데 뭔가? 이상하네 자, 제접해볼게요 제가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지? 내가 청소하고 있, 있는 곳을 계속 청소하고 있어 동기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때까지 헛고생한 거야? 눈물이 난다 진짜 이게 뭐지 이거? 로스트캣 울리세스 누가 뒤에 이렇게 그려놨어 징그러워 <웃음> 찾으면 전화를 달라고 하네요 이게 그 화산 같던 고양인가 어? 들어왔어요? 이제 어때? 좀 괜찮아보여? 아니 네. 상태가 많이 안좋아보이는데 자자 솔그린씨 제가 여기 청소해볼테니까 이거 닦이는지 바, 봐 보실래요? 내가 닦는게 동기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장작이는 말 안들어 어? 밑에 내가 청소해볼게요 어때요? 어? 동기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청소한 부분을 다시 닦고 있어 저 인간 저 지금 가만히 있어요 어? 그래요? 솔그린씨 가만히 있다고? 야 무서워 야 누구야 이상한 인격체가 막 청소해요 그냥 이거 저 혼자서 할게요 도와주시려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매정하게 바로 나가버리니 그래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내가 저번에 4시간 걸쳐서도 청소를 해봤는데 이거라고 못하겠냐? 근데 이거 4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괜찮겠지?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 C버튼의 기능을 그때 출시되고 나서 쓰고 한 번도 안 썼더라고 이게 되게 좋은데 이 써야겠어 이렇게 했지만 전혀 어지러움이 없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가이드 하시는 분 없으세요? 희쁨이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또 우리끼리만 가기에는 좀 불상사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해외 어디 가냐고? 그걸 몰라! 미정이야! 어? 미정이가 누구죠? 내 첫사랑 어? 미정이 여행은 미정이랑 갔어야 했어! 내일 못 보는 거 아니죠? <웃음> 야 그래도 열심히 떠들면서 하다 보니까 54%다 그리고 유튜브 편집은 한 20분으로 간추려서 나오겠지. 어떤 스바라시가 나보고 분수청소하라 그랬어. 나구나. 이런 빌어먹을 과거에나. 한 바퀴 다 돌았다, 드디어. 와. 드디어 밑바닥 다 했어요. 두 시간 만에. 미친. 아이엠 맘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취미생활 있으면 얘기 좀다 해봐요 나도 그중에 내가 좀 끌리는 거 있으면 좀 하게 수영? 어 수영 재밌겠다 킥보드를 탄다고? 전동 킥보드? 요즘 너무 덥지 않아요? 무작정 걷기? 좀좀집 안에서 할수 있는 취미 없을까 얘들아? <웃음> 너네 왜 이렇게 다 외향적이야? 링피트는 취미가 아니잖아! 뭐 <웃음> 링피트에? 취미로? 진짜 대단하다 헬창이세요? 쇼핑하기? 난 진짜 내가 갖고 싶은 거 웬만한 거다 샀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말해봐요 저한테 갖고 싶은 거 이건 없겠지 하는 거 물어봐봐 안마의자 안마의자는 장소 때문에 없어요 장소가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탈수기? 아니 그그 그 장소에 너무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갖고 싶어 한건 내가 내가 탈수기를 갖고 싶어 하겠냐? 강남 빌딩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 얘들아 팬티 어? 팬티는 누구나 갖고 있어야지 임마 너 없어? 저 위험한 놈이네 야 쟤랑 친하게 지내지마 쟤 팬티 없대 그거 차별이에요 <웃음> 그러면 노팬티인 사람이랑 즐겁게 노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말한 원한 대답은 뭐 여러분들이 되게 갖고 싶어하는 닌텐도 DS라든가 플스라든가 뭐 자전거 전동 킥보드 좀 대중적인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갖고 싶은 거는 다 가졌다 이 말이야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만약에 이사하고 가장 먼저 사고 싶은 거 뭔지 물어봐도 돼요? 저는 책상이요 높낮이 조절되는 책상 내가 봐둔 책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천만 원이거든? 진짜 비싸잖아 근데 난 그래도 살, 살려고 살 마음을 먹었었어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높낮이 조절되는 책상이면 좋겠다 했는데 그 책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내구성 문제로도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대부분은 다 작은데 그건 되게 크고 튼튼하단 말이야 그래서 비싸 그래서 살려고 했다? 내 이사 가면 꼭 사야지 이러고 점 찍어뒀는데 미친 그게 가격이 1200으로 올랐더라고 자재값이 올라서 진짜 정신이 나갔다니까? 아 그래도 정말 꿈에 그리던 책상이어가지고 꼭 사고 싶기는 한데 가격이 다시 떨어질 확률은 없겠지? 그 책상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하우스 플리퍼에 있어요 시리즈 중에 내가 그 책상을 언급한 적이 있어 야 73% 그래도 퍼센트가 오르긴 하는구나 정말 놀랍다 예! Yeah. 굿! 아 뭐지? 꿈인가? 아까도 분명히 여기 비슷하게 생긴 곳 청소했잖아요 아야 끝이 안 난다 We love you. 맞아 진짜 오두막 급이야 오두막이 진짜 최고로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 급이에요 그거보다 더 심하다는 느낌은 아직 없긴 한데 아유 진짜 개빡셈 유튜버 보다가 생방 보니까 스킵이 너무 마려워요? 안돼! 너도 이 고통을 같이 감내야할 의무가 있어 오늘 도망가려고 해 스킵 따위로 도망치지 마, 알겠어? 맘마 매야 아 엄마 사다리가 여기 가려요 아 뭐야 이게 안 닦여 개 같은 게임 띵 해줘! 띵호와! 놀러 가고 싶다. 아, 놀러 가고 싶어. 미정 씨와 함께. <웃음> 여행은 역시 미정으로 가야지. 별다른 계획 없이. 오! 물 뿌리게 토네이도! 현재 플레임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예의입니다. 이걸로 3, 4시간을 플레이할지 누가 알았겠냐고 오! 이건 편집하는 사람도 개고통이겠다 진짜 아 장작분이 도와줬으면 은 진작에 끝났을 텐데 멀티가 안 되는 쓰레기 똥겜 이딴 걸나 혼자 전용 컨텐츠로 독식할 수 있어서 좋다는 그런 개소리를 하다니 내가 고통받을 때마다 돈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라고? 안 늘어나잖아 지금! 내가 고통받는 건 유튜브에서 다 편집돼서 나갈 텐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마다 내 통장의 금액이 실시간으로 늘어난대? 아 그러면은 진짜 행복할 것 같긴 하다 근데 안 늘어나잖아! 아왜못 올라가 사다리도 이씨 머리 쪽이 더럽나? 아 위쪽이 개더럽네 하... 이것이 그 유명한 워시건으로 선명하게 할기 스킬이다. 야, 깨끗하게 닦으니까 광택도 난다. <웃음> 맨들맨들 하는 친구였네. 아뭐 얼마나 더 깨끗하게 닦아드려요. 아 병을 닦아야 되는구나 이런 병. 아 됐다. 아우 반짝반짝하네 아주. 이런, 이런 맛에 청소하는거지 우리 아저씨 내가 청소해주니까 좋아요? 어? 좋냐고 임마 말좀 해봐 아! 이게 진짜 끝이 보이는구나 진짜 끝이 보이는구나 이게 이게 끝이 보이네 정말 신기하다 야, 이게 끝이라는게 있는 게임이었구나 제발 땡한 번만 해줘 땡, 땡! 진짜 죽겠다, 죽음이다, 죽었다, 해냈다. 와, 결과물 좀 보자. 와, 이걸 혼자야. 이걸 혼자 해내네. 역시, 인간은 포기만 안 하면 다 이룰 수 있구나. 아이고. 돈도 많은데 이런 거다 사자. 블랙스 해버려. 어메 돈이 모자라네 900달러 그래 이제 뭐 앞으로 뭐돈 벌어서 쓸데 없잖아요 못산 것들 마저 다 사자 돈더 모아서 사는 걸로 하고 야야 야, 진짜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뭐 소감 말할 것도 없어 야 그리고 뭐야 이건? 분수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내가 지금 뭘본 거지? 야 이거는 그래도 할만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건 뭐야? 지금 사람이 하라고 만든 거예요? 당분간은 파워시잘안 건드릴 것 같습니다. 진짜. 분수 맨 위에서 기분 좋게 무야호 외치라고? 무야호! <웃음> <웃음> 성대모사 똑같았다. 자, 파워워시 특수맵. 정원 요정 분수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